미국발 금리 상승으로 자산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매수세 실종으로 마비 조짐이다. 코스피지수는 반년 만에 18% 넘게 하락, 19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374조원의 시가총액이 증시에서 날아갔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은 크립토 윈터, 크립토 윈터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붕괴 직전이다. 금리 상승으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대출금리 8% 시대가 임박하면서 빚을 내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한 비투족 대출로 투자,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 영웅까지 끌어모음엔 비상이 걸렸다.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혼합형 고정형 금리는 17일 기준 연4 3 4 0 7 1 4 0 수준으로 6개월 새 상단이 2.261%포인트 빚이었다. 대출금리는 연말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총1 0 0 1.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연말 국내 기준금리가 연 2.75에서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함께 들썩일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가 1.00% 1.25%포인트 인상돼도 대출금리는 연말께 연 8%를 넘어서게 된다. 초저금리를 활용 부동산과 주식을 사들인 대출자들은 투자자산 가격 급락에 이자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가 우려되고 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올해 말 30-40% 가까이 급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은 지방에 이어 수도권도 매수세가 사라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2% 하락해 3주 연속 약세를 기록했으며 그 전주 마이너스 0.01%보다 하락폭도 커졌다. 영끌족들이 집중 매수했던 서울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는 물론 강남권인 송파 강동구, 인기지역인 마포 성동 서대문구 등지까지 일제히 하락세다. 지난 17일 장중 2400선까지 깨졌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한주 하락률이 마이너스 5.97%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8.18%에 달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주가 연초 대비 30% 이상 내려갔고 10만 전자를 꿈꿨던 삼성전자는 5만 전자로 추락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붕괴 직전의 양상이다.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 7 8 0 0 달러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자산시장이 급락하면서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되고 이게 금융위기로 이어진 게 글로벌 금융위기다. 금융위기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 샤도뱅킹은 지난 1월 말 기준 750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부동산 신탁 등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 분야로 미국 금융위기의 주범이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그림자금융이 부실화되고 전체 금융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